여러분 그린블루 배우 노연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면서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이런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리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죠. 저 역시도 조금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자 하는 생각으로 요즘 운동도 하면서 이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가 통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김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점심마다 해먹는 게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지금 딱 점심시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제 점심도 만들면서 저의 요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Let's go! 네, 지금 요리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빵! 저는 요즘 통밀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뭐 오만밀 식빵이 되게 건강한 그 통밀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빵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식빵도 상관없어요. 이거랑, 그리고 일단 계란 하나, 그 다음에 짜지 않은 치즈. 전 이거였어요. 그래서 짜지 않은 치즈 한 장이랑, 그 다음에 닭가슴살 팬, 그리고 이, 크림미 요걸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안에 넣을 양상추까지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스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스리라차 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릅니다 데워줍니다 이렇게 데워주고 양상추를 이 넣을 안에 넣을 수 있을 이도록 이렇게 양상추를 연을 만들어줘야 돼요 좀야 채소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를 음.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크레미 크레미 요거를 찢어놔야 돼요. 찢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닭가슴살 슬라이스 햄 요거를 구우면 너무 딱딱해져서 저는 이제 그대로 넣는 편이에요. 5장 정도 5장 정도 있 어요？당근 은 제가 어떻게 쓰 냐면 이렇게 당근 을깎아서쓰면 조금 더 요리 할때쉽게 가고 이 빵이 칼. 소스를 끓여요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계란을 계란은 약간 반숙으로 익혀야 돼요 자다 익은 당근입니다 이제 치즈를 여기 치즈가 마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상추를 올려준 다음에 이 크래미 그 다음에 소스 한번더 뿌려줘요. 이 소스 한번더 뿌려줘요. 이 소스 한번더뿌려이거한번더뿌한 올리고그 다음에, 또양하지한번더 올려 그리고 다른 면에, 여기 쿠스, 에 올려줍니다 여러분게 이게, 정말 중요한, 네 배, 마마마, 이마게이들어주렇게이요 랩을 써주고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은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기 쉬운 샌드위치 집에서 만들어보면서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연지였습니다